네, 안녕하세요. 범업포인트 조저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외국의 보안 뉴스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번 시간에 이제 어떤 뉴스냐면요. 일부 URL 단축기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뱅킹이나 SMS 트로이 목마들을 포함한 안드로이드를 악성 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저희 이 단축 URL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짧은 URL이죠. 짧은 URL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숏은 UR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많이 나오고요. 이 짧은 URL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어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트위터가 여기 그들이 글자가 제한이 됐었죠. 예전 굉장히 많은 짧은 글씨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숏 URL들이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이 짧은 URL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들을 공유할 때 어떤 긴 URL, 긴 URL 정보보다 짧게 만들어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짧은 URL에 이제 보안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짧은 URL로 이게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면은 소셜 네트워크에 그런 짧은 URL이 있으면은 모바일로 봤을 때 그냥 클릭하죠. 어, 거의 대부분 사람 그냥 클릭합니다. 그거를 악성 url인지 판단을 잘안 하죠. 그런 악성 url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들은 이러한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100% 판단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악성 코드를 이제 배포하게 되는 것인데 이 글의 아래쪽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이게 흐름도요. 유포 과정. 제가 예전에 이제 안드로이드 악성 코드 유포 유형들을 좀 설명한 영상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설명했듯이, 숏은 URL, 짧은 URL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클릭을 하면은,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배포를 한다고 하죠. 하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드밴타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숏 URL을 통해가지고 악성 서버에 접근을 하면은, 그거를 광고 클릭용, 이게, 어, 떤 범죄자들 같은 경우 요거에 대해서 이득이 있어야 하잖아요. 음, 그런데 그 이득을 이제 자기들의 광고 클릭에 어떤 수입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가정,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ics 파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그 ios 어, 모바일 쪽에서 그 캘린, 캘린더 관련된 확장자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ics 파일을 배포를 해주면은 그것을 사용자들이 등록을 하면은 이제 ios. 캘린더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 캘린더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뭐 애플 거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 캘린더에 이제 어떤 광고들이 등록이 됩니다 뒤에서 요거는 제가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광고성인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apk 파일을 또 다운로드 받게 만듭니다 요거는 정말로 이제 시스템 모바일에 관련된 사용자의 정보들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 별도 APK 파일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어떤 걸 할지 모르겠죠. 사용자의 개인 정보들을 가져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랜섬웨어 형태들도 배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그것을 처음에 배포를 할때이 짧은 URL로 배포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S 기기를 타겟으로 많은 광고들을 이제 쏟아붓는 것이 이제 보이는데, i 이 s 파일들을 딱 예,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난 뒤에 이벤트를 이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URL에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페이지에 대해 딱 접근을 하면은 이렇게 캘린더에다가 음, 애드를 할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확인을 해버리면은 이제 자동으로 등록이 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면서 이렇게 캘린더에 등록이 됩니다. 음, 등록이 되어가지고 이제 알람도 이제 막 열리고 알람도 띄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알람을 통해서 그 URL 정보에 예, 자동으로 또 접속을 하게 되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제 카페에다가 저 카페에 오시면은 좀더더 정보를 빠르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보시면은 음, 보통 저는 이러한 악성 코드 이슈들이 있으면 네이버 지식인들을 많이 찾습니다. 어, 왜그냐면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모바일 해킹, 뭐 안드로이드 해킹, 뭐폰 해킹, 어, 이런 식으로 찾아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나 옵니다. 음, 그래서 실제 국내에서도 이제 지식인을 통해가지고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이렇게 휴대전화가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클릭하여 보호합시오. 라고 해가지고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런 피싱 사이드처럼 유도를 하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어, 뭐가 자꾸 알람이 뜨는 거야. 그렇죠? 뭐 신원을 웹에 비공개로 유지하고 지금 클릭하면 보안들이 유지됩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요거를 클릭하면은 아까 저희가 어떤 APK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고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이제 광고성 클릭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 뒤에 쪽에 보더라도 이상한 URL이죠. 사실 이것도 쇼 URL에 비슷한 사례라고 좀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뭐 이렇게 계속 뜹니다. 캘린더에 좀 등록이 많이 돼요. 한두개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폰이 해킹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쭉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요 블로그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등록되고 뭐뭐 하는 것들을 시연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형태들도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사례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이널러그 넘어가는 예, 서버에다가 넘어가는 그값 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정보들이 넘어가는가 또더더 더 자세히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페이크, 페이크, 에드, 뭐 블로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캘린더로 이렇게 등록되는 것들을 몇개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글을 저도 이거 링크를 여러분들 공유를 할 테니까요. 제 강의 들으셨으면은 한번 아래쪽에 좀 보시면서 아 이런 악성 코드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같이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